이중 구조는 부종어. 부종어는 아니면 부종어 관련된 뭐 이러면 never나 f a 리스케이 l y s p e c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중부종은 이중 가왕, 긍정. 뭐 어쨌든 여기서 관점은 여기다 찍어야 돼요. 긍정에다가. 그지 그러면 노 o 도 나오고 이것도 나왔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직겨을 해보자고 지겨을 아무도 뭐할때 유명해지고 싶어하진 않을 텐데 아무도 유명해지고 싶어하진 않을 텐데 어? 실제 그러냐? 아니야. 뭐 하는? 또한, 여기 커버커버에는 일단 지켜놓지만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뭐 하지 않았던,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보관하 지금. 여기, 동사의 시계를 보세요. 헤드나, 빈, 메이드까지 나왔다는 사실이야. 어, 그리고 여기 뭐가 나왔다고 했어, 아까? 목적적 보호가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목적적 보호가 여기 나와 있다. 그럼 목적은 어디니? 여기. 목적은 뒤에 앞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어, 말이 안 돼, 뭐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게 이렇게 각 거니까. <웃음> 자, 자 시제까지 동원해서 써볼게요. 어, 지금 뭐가 나왔냐 이렇게 나왔다고 쳐야 돼. 과거류시제로메이드 동사가 나왔어. 그렇지? 목적어 나왔어. 그 목적보가 뭐 나와 있는 거야, 아, 그렇지? 필이 나왔던 거야, 이렇게. 필. 네, 생각해봐. 여기서. 여기서 이, 이 목적과 저거란 말이야. 빌 p 나왔단 말이야. 이게 목적격 보호로 나왔던 거지, 이제 어, 목적격 보호로. 이거 수동태로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나오고, 앞으로 주워 나오면 얘는 어떻게 될까 헤드, 빈, 메이드가 되겠지. 헤드 빈 메이드가 된단 말이야. B plus BP.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투가 붙는다는 얘기야. 목적어 앞으로 나가고 목적어 여기 남아있다 이자 예. 해석 들어봅시다 해석 주의할 두가지예요 이중부정이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웃음> 이것 때문에 해석이 어려워요 오형식 바로 뭐 사역동사가 나와있는 문장에 사역동사 문장이 모르시오냐면 추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해석이 더욱 더 어려워진 거야 가중된 거야 그래서 주 조가 목적어가 이렇게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다. 목적가 이렇게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다. 여기 인칭이 포인터가 왔으니까 이게 하찮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웃음> 대단히 자기가 하찮다고 느끼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앞으로 나오니까 자신은 굉장히 하찮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는 뜻이야. 응? 느끼게 되었다는 뜻이야. 하찮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이제 긍정으로서 한 이유 중에는 내가 바로 이해하고 이해하고 이중 부정이잖아. 그 그래서 해석도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를 어떻게 습한다? 소하면서 동시에 요거는 뭐로? LEO. 그리고 동시에 소범. 응연, had, been, made, to, feel. 이렇게 느끼게 되었었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왜냐면 얘가 선행사야. 여기 지금 관계행사들이 후서부터 여기까지 나와있는데 얘 선행사는 얘얜 넘어가야 돼. 이렇게. 됐어요? 어,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또한 뭐라고 느껴? 대단히 자신이 하찮다고 느끼게 되었었던 어떤 사람도 다 유명해지고 싶어 할 텐데, 이런지. 어? 응? 유명해지고 싶어 할 텐데. 이해됐어요? 예, 또, 어,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소수령으로 단합이 나오더라도, 꼭 해야되고, 어? 어? 두 가지 사항 가지고, 아, 형식 사역동사가 나와있는 지을 수석으로 바꾼 형태에다가 지금 관계동사들을 이용해서 앞에 주어를 바로 상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간단 말이에요출구가 상대적으로 짧으니까 관계동사를 후이 시켰단 말이야. 이제, 어. 가나 다니기 전에, 얘아 여기 어디 있어. 상행사가 없잖아. 앞에 있는 거야. 또 하나, 여기. 그 밑으로 내려가 볼게. 요거는, 여기 나인 있는 주어로 나인 있는 원즈 페어런치가 얘가 주어면서 동시에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예요. 투부정사 의미상의 뭐라고? 목적어라고. 목적어까지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는 뭘 바꿀 수 있냐면, 가주어 이트로 바꿔줄 수 있어요. 워지가 아니라, 아 워가 아니라 가 되면서, 하 나오고, 파는. 응? 가주어를 과조를 쓸수 있는 형용사가 Hard, Easy, Difficult, Important, Possible, Impossible, Convenient, Pleasant 이런 나라 되 있어. 그중에 하나에요. 의미 상의 목적을 했으니까 목적을 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들어와야죠. 됐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감동시키기가 어렵다는 뜻이야. 특징이잖아요. 자신이 하찮다고 느끼는아이들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부모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거죠. 부모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부모를 감동시키는 게어려웠는 얘기예요. 그래서 fame, 명성을 얻게 해서 노력한는 얘기예요. 어, 이해 이제?